The way you i k e p a You're driving me crazy n I 준이, 봐봐. 입술 다친 거. <웃음> 안녕해지 안녕하세요. 입술 입술 다쳤어? 음. <웃음> 무슨 표정이야 <소중이야. 웃음> 지은아, 우리 지금 어디가? 바닷가 바닷가 바닷가에서 뭐해? 어, 물놀이 물놀이 개벌에서 만나요, 한번 해줘 개벌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웃음> 잘하네. 어, <웃음> 오늘 너무 이쁘다 오늘. Here we go, here we go again. 맛 m t 잡으려고 제 hard, but you w a n 소금 be my f r i e n 이 In 전 place to hide, in a one to run to. I'm going to go to t e 어느 정도 뿌어야 되나? 많이 뿌리면 되지 않을까, 그냥? 이리 와봐. 맞쪽에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안 나와. 못 잡는 거야?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음... 보이지 음... 구동 아니야? 그건 구동이잖아. 언니. 아, <웃음> 아, 나 이거 나온 거지, 알았어. 아이씨. 아, 아, 아, 아, 왜 아, 아, 아, 아, 구멍에다가. 여기 소금 치면 맛조개가 나올 거야. 구멍에 쏙 넣어봐. 아, 저기 구멍 아니야. 근데 <웃음> 아, 구멍에다 넣자 여기 구멍. 그냥 한번 봐봐. <웃음> 땡. 자. 여기 구멍에 쏙 넣어봐. 안해너 해. 너 해. <웃음> 방에 들어왔는데 어.. 방 나쁘지 않은데요? 깔끔한데?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어요 해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웃음> 어, 맞아 형, 제가 쏘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애. 네. 애기 먹을 거좀 있어요? 뭐, 새우 삶은 것도 나오고요. 오늘 밥이울도 뭐, 농성 뭐, 고음이. 그래고잘 챙겨 드릴게요. 네, 잘세요 오, 깔끔하다. 바다 쪽 가자. 음 맛있네. 있어 응. 너 소스랑 같이 먹어. 응. 음, 맛있다. 응. 매운 게 없어. 음. 아, 네, 감사. 오, 니다 아, 요 네. 와. 안녕. <웃음> 와.. 근데 엄청 많은데 이거? 맛있데네 <웃음> 맛있겠네 맛있어? 좋아? <웃음> 살아있는 거 먹는다? 먹어볼게 어! 움직여! 어, 움직여! 너티고 움직여! 지금 아 반응 조금만 해줄 수 있어? <웃음> 음, 음. 음, 약간 전통적인 그런 음식들이네 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호텔 주변에 있는 좀 유명한 빵집에 가려고 해요 오션뷰로 되게 이쁘고 그리고 카페 내부도 인테리어도 되게 이쁘게 잘돼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조카랑 누나랑 시간 조금 보내려고요. 여기 봐봐, 준이 나온다, 그렇지? 준이 나온다, 그렇지? 준이, 준이 나온다, 준이 나온다. 주인이 나온다. 음... 어차피 음... 음성으로.